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릅니다. 어, 어느새 또 빠르게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네요. 자,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이게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 그래요. 그,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죠? 찾아봅시다. 시체를. 어딜까요? 아 여깄네요. 자 이거를 옮겨야겠죠? 안 보이는데? 이건가? 맞나? 자 염력을 이용해서 끌어올 수 있는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뭐야? 이게 맞다며? 어딨냐고? 버그가요 <웃음> 잠깐만 이거 너만한거 아니야 이거? 허허 시체가 어디있는걸까? 참난 찾고 싶은데 에라이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거는 나중에 한다 치고 헐 아니 잠깐만 이거 너만 너만가 아니에요 이거 아, 뭐 그러니 합시다 자 이쪽도 사람들 다시 배정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 배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될거 같고요그 다음에 이전에 녹화가 잠깐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됐는데 지금 제가 석재 가공소하고 나무 가공소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죠 이네들을 보시면 이렇게 벽돌하고 그널반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차 건물 2차 건물이라고 할게요 업그레이드 시설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주거단지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기분 탓인가요? 뭐 어찌됐건 그래서 기념비적으로 지금 공원을 먼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착을 약간 바꿨어요. 일단 얘들이 머리가 좋아지면 뭔가 요구하는 수치가 상당히 많아질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레크레이션 쪽 이쪽을 먼저 신경쓰고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재료가 그닥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연구하는 거를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병원 관련된 것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고민이죠. 음, 이거는 해도 되겠다 나중에. 장례식 할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니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합시다. 사실 돌이 급하긴 해요. 돌이 급하긴 한데 하, 일단 얘들에 대한 멘탈 관리도 이제 슬슬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 들기 때문에 자,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고? 아니 잠깐만 나는 시체를 옮기고 싶을 뿐이고 <웃음> 뭐지? 이거 취소하는 거 없나? 아 슬프네요 이쪽에는 안 돼요 그쵸?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버그라고 생각을 합시다 버그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좀 생각을 해볼게요 다 아픈 것만 잘 처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병균을 제거하는 기적은 아직까지 해금이 안된것 같아요. 그쵸? 아 시체 어디 갔냐고? <웃음> 아... 어쩔 수 없네요. 일단 그려느니 할게요자 어느새 44명 정도가 됐고 지금 먹는 게 약간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 거이긴 한데 농장이 두개 있으니까 믿어봐야겠죠. 그리고 자 여기 한 다음에 해야 될게 그래요 의류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시탑도 슬슬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미리 정의를 해볼까요 자 방어 쪽에서 감시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 하나 만들고 자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괜찮겠네요 그래 미안하다 근데 버그인걸 어떻게 해 <웃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게 아니잖아 그거는 너게또좀 감안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번 감시탑은 여기다 질게요 호잇. 그래 물이 아 물이 벌써 바닥이 났다고? 말도 안 돼. 이건 좀 고민이긴 하네요. 저수지를 좀 만들던가 펌프를 더 만들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네요. 하나만 더 만들어볼게요. 이쪽에다 만들어볼게요. 일단 계절이 지금 문제가 있긴 한데 방법이 없으니까. 다음 계절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 펌프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뒤에다가 저수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 만들게요. 아, 좀 붙여서 만들자.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어느새 봄이 오기 시작하네요. 다행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별일 없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난 후에 다시 자 감시탑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는 지을 수 없나? 자리가 안 나오죠. 그 이쪽에다 지어야겠네요. 그래 알고 있어 내가 조금 있다가 지정해줄게 자 지정합시다 이렇게 경비를 할당 지어야 돼요 호잇 그리고 계속 감시탑을 만들어볼게요 여기도 필요하죠 뒤에다가 만들게요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레크레이션 연구 완료됐죠? 이제 어떻게 써먹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또 새로운 건물이 있습니까? 아 서커스 이것도 한번 테스트해 보죠. 좀 재료가 많이 들어가긴 한데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 어떨까요? 호잇 방송국 같은 것 그런 느낌이는데 마사지? 뭐요? 아 지역사업소가 여러개 지으면 그 종류가 여러가지로 이렇게 랜덤으로 생기나봐요 뭐 어찌됐건 자, 저희는 방어하는거 계속 마무리 지읍시다 갑시다 일단 여기다가 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에도 지어볼게요. 좀 범위가 겹치긴 한데, 일단 여기다 한번 지어보자. 됐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기다려봐 저물 만들어지면 괜찮아질 거야 저펌프 하나 만들어줬고 여기 저수조 만들어줬고 좀만 기다리면 돼자 이렇게 합시다 A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i i 자, 잠깐만, 잠깐만. 자, 완성이 된 대로 계속 지정을 해주고요. 좋아요. 여기는 감시탑이 필요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보자. 아,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좀 공간이 아깝긴 한데. 이렇게 짓고 아 생각해보니까 이쪽에 왠지 빠트린 것 같아요. 뭔가를 빠트린 것 같아.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지으면 될것 같아요. 어이? 자 장례식 연구 완료됐고 이렇게 하면 음, 사람들이 어,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좀더 돈독, 그, 돈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아니 저 공원이 완성이 됐는데 시대랑 안 맞는 느낌이 들죠 그래도 이것 때문에 애들이 행복해질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저 물을 계속 채우긴 해야돼요 물펌프가 열심히 운영중이긴 한데 음좀 기다립시다 이제 앞으로 더 해야 될게 있나요 아 의류 연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직 저수조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그런 수단이 없는데, 벽돌이 많이 모자르죠? 이건 좀 나중에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일단 교육 쪽을 넘어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여기 채석장 있잖아요. 우리가 돌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 이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 그냥 여기 다 연구하고 갈까? 저수조는 해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음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벽돌하고 판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음. 물론 1분에 하나씩 생산을 하느라 약간 좀 비효율적이긴 한데 음. 나중에 저 공장을 여러 개 지으면 될것 같긴 해요. 여러 개 지어볼까? 그러만 사람들이 많이 있나? 또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데 자 한번 더집어봅시다자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하나 이게 석재 가공소면 나무 가공소도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요 쪽에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안 되는구나. 그럼 반대쪽에 다 지을게요. 여기다 지죠. 이렇게 합시다. 그래, 제 감시탑들이 계속 완성이 되고 있죠. 아이고 지금 물이 모자르다고 난리긴 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물을 내릴까요?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낙수효과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쪽에 다 있어야 되는구나. 그쵸, 이런데다가 했어야 됐죠? 일단은 한번 기적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것 같죠? 여기는? 여기도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이해했어요. 자, 이제 물이 생겼으니까 별일 없을 거고, 너는 왜또왜 왜 아파? 온기 회복 맞죠? 호잇. 치료합시다. 그래, 아,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알고 있어. 자, 인부들을 계속 할당시킵시다. 아니, 물 거기, 거기서 먹지 말고. 자, 다시 치료할게요. 됐어요. 깔끔하죠? 여기도 감시타 자, 인부를 할당시킬게요. 자, 너네 낚시하고 있니? 음, 하고 있죠. 자, 위기는 넘겼어요. 일단 위기는 넘겼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좀 고민합시다. 아니. 일 얘들 치료합시다. 자,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아직 묘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건 아니고, 다른 걸 먼저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일단 공원이 생겼으면 애들이 좀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쵸? 하나만 이쪽에다 더 지을게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휴양 지역사업소 이것도 하나만 더 지어줍시다. 이쪽에다 하나 지어줄게요. 여기 사이에 지을 수 있나? 여긴 어때? 안 되나? 안 되네요. 그 이쪽은 어때? 어, 여긴 가능하네요. 자, 이런 데다가 하나하나씩 지어줄게요. 뭐야? 이거 잠깐만. 예, 너 뭐하니? 일안 하라고. 나중에 인부를좀 할당을 더 시켜가지고, 그, 수리 빈도를 좀 자주 그 하도록 그 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연구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엔 없는 것 같고. 이쪽엔 없죠? 이쪽엔 없으면 됐고. 아, 일단 여기 있는 것만, 음, 연구하고, 이제 교육을 배웁시다. 우물 업그레이드,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요. 이거 여기 합시다. 그냥 연구합시다. 물은 중요하긴 하니까, 그냥 연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이렇게 놓고 아이고. 이거 망가진다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바로 지정합시다 호잇 급하다 급해 이거 그리고 공은 하나 더 지어주고요 여기도 못 짓는구나 그 이쪽은 어때? 이쪽은 지울 수 있네요. 여기다 지울게요. 오잇 하아 왜 그러니 자 원기 회복 됐나요? 된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좀 슬프긴 합니다. 좀 기적을 내려주긴 해야될 것 같은데 뭐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하죠 나체주의자동향을 막으십시오 날씨 바꾸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한데 한번 해봅시다 호잇 가을 겨울. 한 300정도 쓰네요. 그래. 겨울로 바로 옮겨버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해야 될게. 어. 빠트린게 하나 있었는데. 아 그래요. 관측탑 지읍시다. 관측탑 그 탑을 지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슬슬 날씨 예측하고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필요하긴 해요. 일단 여기다 짓겠습니다. 어이고 그리고 사람들 빨리 배정합시다. 호이호이 됐어요. 좋네요. 자 다행히 지금 추종자들이 갑자기 확 늘어났죠. 그 CP를 쓴만큼 효과를 봤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서 그 아픈 아이들 치료하면서 재난이라던가 그런 기타적인 거에 대응을 하면 아니 잠깐만 왜 여기 여기까지 여기 왔어? 야 너네 그러기야 이거 방어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가도 오물을 만들어 줄게요 오물 만들어 주는게 맞아요 여기다 만들어 줄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어디야 누구냐고 자이 아이를 찾아볼게요 음 치료합시다 아니야 원기 회복 오잇 그래 날 믿어 자 이쪽에도 공원이 생기기 시작했어 어 이거 뭐야 뭐지? 기분 탓인가? 저런 건 처음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재고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벽돌하고 널반지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러면 이제 슬슬 우물이라던가 저수조라던가 그, 그 음식점이라던가 그런 거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될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거에 신경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수조 업그레이드 합시다. 자 마크가 뜰 거예요. 떴죠? 업그레이드! 여기도 3 할당시키고 저수조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어디 있을까? 여깄네요. 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시킵시다. 어어 어, 좀만 기다려 우리 업그레이드 중이야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비오라고 그럼 또 비오기를 필요하대나 아,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앙 수치 써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여기다 뿌릴게요. 그러면 될 거예요. 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아, 좀만 기다려. 어, 그러고 보니까 약초도 이제 슬슬 만들기 시작하네요. 자, 만들어졌나요? 아니, 감시탑이잖아. 자, 여기다 한번 뿌릴게요. 낙수효과 호잇 뿌려 그리고 아픈 아이 어디갔어 이 아이 어디갔나요? 호잇 자또 기적을 바꿀게요 원기 회복이죠? 이전처럼 신앙 수치를 막 남용하면 안돼요 자, 아, 큰일났네 저 수리해야 될게 상당히 많죠? 수리하시는 분 어디 갔습니까? 일단 저수조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 펌프도 필요하지만 좀 여러 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빨리 늘어났어 그래서 펌프하고 저수조를 만듭시다. 여기다 찍을게요. 에헤이 원기 회복 어, 너 뭐하니? 아 관측하는구나. 어 이런거 좀 괜찮네요. 그래서 재난 옵니까? 뭐 재난 오면 무슨 마크가 뜨던가 하겠죠? 아니 그데 갑자기 지금 너무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쵸? 아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지? <웃음> 이렇게 빨리 확장이 되면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뭐 이유 아시겠지만 저 저장량이 이제 슬슬 못 따라가요. 펌프 더 줘야 돼. 더 줘야 되는 게 맞아. 그래 그래. 좀만 기다려. 아마 얘네들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펌프를 더 줘야겠네. 자. 물펌프 여기 지울 수 있나? 없네. 그럼 여기다 지어야겠네. 오이. 아좀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병은 치료하고.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녹을때까지만 일 퍼프 먼저 열심히 만들면 될거예요 기다리렴 얘들아 물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 근데 너무 <웃음> 애들이 빠르게 증식을 하는 것 같죠. 기분 탓인가요? 나 이런 거 우선순위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선순위 올리고 광견병 찾아봐야 돼요. 병 걸린 사람 어디야? 아! 어디 갔어? 이해 예, 알겠죠? 회복 너도 회복 자 이렇게 하고 자 빨리 오물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 펌프 됐어요 자 그럼 물 공급량이 늘어날 거예요 다행이다 자 여기도 우선순위 올리고 오이 펌프 하나만 더줘야될것 같아. 지금 소비량이 101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물펌프가 한 40씩, 아니 30씩 이렇게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개 정도는 있어야지만 별 문제 없이 버틴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생각보다 갑자기 빠르게 자라가지고 적용이 안 되긴 한데 뭐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다음 번이 문제일 것 같은데 다음 번에는 좀 머리를 열심히 좀 굴려 보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